7시 정도인데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목이 잠겼어요. 너무 졸려요. 너무 졸려. There's 음 0분인데 너무 추워서 침대에 들어갔다가 10분 정도 자고 일어났어요. 엄청 해가 쨍쨍해요. 어제 먹고 남은 샌드위치. 스페인어 수업 다 했고 유튜브 예약도 걸어놨으니까 오늘은 그냥 자려고요. w a n to let you down it's the only thing i think about every morning you know my life ain't figured out but i promise if you stick around it'll never get boring we'll spend nights cheap red wine look at flats even though we can't afford 공부하려고 안았는데 공부하기 전에 디즈츠 카이센 주술 회전이라고 20년 후반기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건데 미국에서는 볼 수가 없네요 얼른 김에츠 모 2기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해를 시켰어요. 이렇게 주문을 해서 방에서 먹을 거예요. 음식 도착할 때까지 다시 과제를 해봅시다. 끓여먹다가 열받아가지고 불이 터졌어요 처음 써보는데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주문한 이유는 일단 물을 엄청 비싸게 팔아요. 학교 1리터짜리 물병을 3불에 팔거든요. 학교에 정수기 물을 받을 수 있는데 카페테리아 밖에 없는데 카페테리아가 주말이면 8시에 닫아요. 기숙사에도 정수기가 있긴 한데 물에서 염소 냄새가 나요. 정수기에서는 블리치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물을 마시면 속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맛 자체에 블리치 향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마시다가 포기했고 그게 너무 지쳐가지고 에프리타싸은걸 일단 한번 사봤어요 아 많다 3월이 왔어요. 미국 온지도 한 달이 넘었네요. 아 그리고 내일 수강신청이 있어요.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